자, 안녕하세요. 윤들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도입니다. 음. 자, 이번에 우리 협도하고 영상 배울래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그 유튜브 채널에 어, 윤들닷컴 채널에 영상 그 편집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미 다 만들어서 서 기초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협도도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거 보고 네. 공부하고 있어요. 어, 진도는 자기 혼자서 빨리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협도한테 제가 이런 걸 물어봤지 따라하면서 뭔가 어 지가 불편했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초보자가 알면 좋겠다 라고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협도가 그걸 정리를 쫙 했어요 오늘은 약간 라이브식으로 이걸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Q&A를 해결해가는 영상을 지금 총 10가지를 협도가 지금 궁금한 걸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쭉할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적어놨네요 프리미어 초보자가 궁금한 것 10가지 자첫 번째 자막을 빠르게 넣는 법 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탁 보잖아 와씨 초보, 초보자인데 초보 되게 좀 뭔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일단은 자막을 빠르게 넣는 법 음, 이거는 이미 선생님이 그 윤돌닷컴 채널에 자막 파트에 대한 강의가 있잖아 거기에 이미 다루기는 했는데 협도도 그걸 알아 그거 이제 그거 맞니? 하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어 이렇게 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자막을 치다보면 뒤에 글자 박스 같은거 있잖아 그게 이제 막늘어났다 글자 수에 따라서 줄어드는건데 그것들을 좀더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쌤 컴퓨터에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줄게 어, 네. 지금 자막이 없지? 네그서 없잖아 네, 자막을 싹 정리한거고 이제 자막을 칠거거든 네. 자 자막을 칠건데 실제로 이 영상에서 요 부분에 내가 나레이션을 넣어놨어. 요거는 배경음악이고. 허벅지 안쪽을 뭐 이렇게 얘기하잖 응. 그러면 이거는 이제 후시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지? 집어넣었어. 그 상태고 나는 여기에 맞게끔 지금 나레이션을 쭉 깔고 싶거든? 그러면 일단 말이 들어가는 위치에서 그냥 글자를 깐다고 치면 그 스타트 위치를 그냥 잡아,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위에 지금 트랙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새 트랙 하나만 추가를 할게, 자막용으로. 여기 빈 공간 보이지? 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트랙 추가가 있어.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 뭔가 있잖아. 네. 이런 것들. 한번 위로 밀어 올려. 그럼 자동으로 생기거든? 음. 또 왔다 가면 그냥 자동으로 생기거든. 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 자, 이 제일 위에다가 내가 자막을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럼 자막 쓸때 어디서 해? 자막? 그래픽에서 하잖아. 네. 응, 그래픽. 그래픽에 가는 게 조금 더 편해. 음. 그 자막을 가려고 만들어 놓은 모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원래부터 내장되어 있는 것들인데 요건 인트로에 좀 가까운 거라서 음. 좀 안이뻐. 그리고 우리나라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편집에 가. 수동으로 하겠다. 네. 생각하고 여기 보면 툴박스가 원래는 밑에 있었잖아. 네. 근데 위로 탁 올라왔지. 네. 그럼 그 말은 얘네들을 지금 이거 할때 쓴다는 얘기거든. 음. 얘가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옆에 있을 때 쓴다는 거고. 네. 그래서 T를 눌러. 꾹 누르면 세로 쓰기도 있어. 네. 가로 쓰기도 있고. 자 이걸 해서 클릭을 한번 해. 소개해 드릴 운동은 이라고 돼있잖아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글자가 막 액박이 나오지 네. 어, 이내 컴퓨터가 처음에 이 한글을 받아줄 수 없는 폰트가 최초 세팅이 좀돼있어서 그래 음... 이 폰트만 샥 바꾸면 돼 음... 자막은 이왕이면 두껍고 조금 굵은 서체를 쓰는게 작은 모니터에서 볼때잘 나오거든 네. 어, 스마트폰을 볼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 깔아주고 좀 굵지? 네. 네. 그 다음에 어이 정렬을 한쪽에 이렇게 쏠려서 하, 해버려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왼쪽 정렬이겠지 그렇지? 왼쪽 정렬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나오겠다 그러면 글자의 길이가 이 뒤쪽이 들쭉날쭉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잡아도 되고 난 그냥 가운데 놓는게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운데 나 가운데를 놓는데 여기에 보면 정렬이라고 있잖아. 네. 얘를 눌러 네. 그럼 무조건 가운데로그겠지 음. 근데 얘는 글자 자체가 지금 타이핑된 거는 왼쪽 정렬로 타이핑이 돼 있어 네. 그럼 뭔가를 또 쓰면 또 이 앞에서 기준이 잡힐거잖아. 음. 그래서 요걸 눌러. 가운데 맞춤. 네. 그럼 글자가운데 기준이 되겠지. 그지? 네. 그리고 지그 요걸 눌러. 그럼 무조건 가운데가 되겠지. 음. 글자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지. 음. 이게 조금 더 자막 들한테 보기가 좋거든. 네. 음. <웃음> 지금 이 글자가 잘 안보이잖아. 묻혀서. 음. 그런데 또 어떤 배경이 어두운게 들어가면 글자는 잘 보이겠지. 음. 그래서 글자를 쓰면 좀잘 보이게 하려고 어 글의 면색을 만약에 지금처럼 흰색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선이라고 있죠. 잖 스트로크. 네. 얘를 써서 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요. 어, 그러니까 명도 차이가 좀 심한 색을 써버려. 음. 그럼 테두리가 까맣게 들어가지. 네. 너무 얇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글자 두께. 스트로크의 폭. 이렇게 늘리면 보여. 음. 이렇게 자막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얘를 쓰지 않고 뒤에다가 네모 박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 네. 그 박스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첫번째 반드시 해당 글자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 네. 박스를 추가하면 여기에 더 추가돼. 음. 그러니까 글자랑 같이 세트로 다니는 박스를 하나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펜 툴이 있지. 네. 꾹 눌러. 그러면 사각형 도구가 나와. 얘로 음. 글자에 대충 맞게 이렇게 쳐. 이렇게. 음. 그러면 얘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 네. 밑에 있지. 네. 순서를 잡아당기면 바꿔져. 음. 레이어처럼. 네. 자, 얘도 화면에 가운데 있어야겠지. 네. 가운데 잡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놈을 살짝 잡이고 글자가 위에 깔려 있으니까 글자를 약간 올려볼게. 요렇게요렇게요렇게 해서 딱 맞춤 되겠지. 음. 그다음 가운데. 자그 됐잖아. 네 글자 늘려볼게. 글자를 이렇게 늘린다고 박스가 늘어나진 않거든. 박스를 네. 박스를 계속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아예 내장을 시켜놨어. 자 일단 잠깐 요눈 끄게. 끄고 요놈 색깔을 까만색으로 할게. 네. 까만색. 너무 탁한 느낌 나니까 요놈의 투명도를 조금 죽여 이렇게. 음. 다시 눈키면 약간 이런 느낌 나겠지 네. 뭔가 글자가 잘 보이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음, 탁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되겠지 음. 요렇게까지 만들어 자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라 글자의 뒤에 깔려있는 요 모양 1이 네모잖아 그지 네. 이 네모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네모를 선택을 하고 요놈이 어느 놈을 기준으로 늘어나고 줄어났냐 여기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돼 있잖아 반응, 뭔가 크게 따라서 반응한다는 얘기했지? 네. 그거를 글자 기준으로. 이번에 소개되는 글자잖아, 그지? 음. 요거에 맞게끔 조절한다. 뭐를 조절하면 될까, 지금? 좌우지. 네. 위아래는 조절할 필요 없잖아. 네. 그러면 얘랑 얘를 눌러. 그러면 좌우만 반응한다는 얘기야. 음. 글자의 개수에 따라서. 네.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오 찍고. 띵띵띵띵띵띵. 어, 잠깐만, 풀렸다. 다시, 모양 잡고, 비디오 프레임이 아니고, 모양, 요게, 요게 돼야 돼. 음. 중간쯤 풀린 것 같아, 하다가. 다시 요거 찍고, 글자 선택하고, 띵띵띵띵띵, 늘어나지. 음, 네. 응,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음. 자, 이 상태를 기본으로 세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글자가 가운데 정렬. 네. 그 다음에 화면의 가운데. 음. 그럼 무조건 가운데겠지. 네. 그 다음에 글자 뒤에 박스를 요 네모로 펜툴인데 꾹 누르면 네모 나오지. 네. 그걸 입력할 때 요게 선택돼 있어야 돼. 어... 그래야지 같이 들어가. 네. 선택이 안돼 있으면 따로 만들어져. 네. 그럼 두 개를 연결시킬 수가 없거든. 네. 그 다음에 요 글자랑 뒤에 깔린 박스랑을 순서만 바꾸면 되겠지. 그 네. 다음에 박스의 크기가 변형이 있잖아. 어느 걸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글자 기준을 글자를 기준으로 좌우만 변경해라. 찍어주면 돼. 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됐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봐. 앞에서부터 내가 플레이를 한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멈춰. 네. 다음 말이 이 다음에 나올 거거든? 네. 그럼 그거를 면도칼 툴로 혹은 컨트롤 케 눌러서 요 자막이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지? 네. 자막을 내가 어디 넣는나지 어, 자막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냥 위로 올릴게. 그냥 올리고 이걸 그냥 쭉 늘려.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음. 어차피 말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쫙 늘려.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잘라. 멘도컬러또 네. 들어. 리프티드 프로그입니다. 멈춰. 네. 또 잘라. 반복해. 이걸.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재밌는게 요 밑에 요게 나레이션이잖아. 네. 이 나레이션에 높이 좀 조절해 볼게. 네.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 보면 툭툭 떨어지는데 있지? 네. 여기가 피치가 사람 소리가 안나는 부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말을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야. 음. 그런거하고 거의 맞아떨어져. 음. 해보면. 음. 자또 면도칼로 플레이.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줌으로써 맞지? 딱 여기서 떨어지지? 음. 그러니까 요 말을 할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말을 길게 호흡을 해버리면 네. 하나의 글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글자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 읽기, 힘들... 읽기 힘들지. 한방이 읽기 힘들고, 힘들고. 글자작아지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짤막짤막 짤막하게 좀 잘라주는게 좋아. 저렇게 쭉 들어갔잖아 가지. 그럼 이제는 뭐만 하면 될까? 다 분리됐잖아. 네. 그러면 자른, 자른 이 자른 하나 하나씩 있지. 네. 들어가서 글자 고치면 돼. 더블클릭. 이거 네. 이동툴로 더블클릭하면 텍스트 툴로 바뀌거든. 네. 수정모드가 됐지. 네. 리프티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번 안 써도 되잖아. 네. 이렇게 하면. 음. 근데 요거를 할 때는 기본 포맷이나 딱 세팅 더이상 수정할 일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놓고 잘라야 네. 다음번에 수정했을 때, 만약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다 고쳐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최초를 잘해놔야 돼. 음. 자르기 전 상태를. 자, 근데 만약에 다 잘랐는데 글자는 바꾸기 전에 어? 뭔가 잘못됐다 발견하면 하나하나 네. 하나 수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게 나아. 그냥 다시, 다시 그지. 음. 자르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게 훨씬 더 낫지. 네. 이렇게 되면. 요런 식으로 반복하면 자막을 엄청 빨리 칠수 있어. 선생님 이렇게 다 잘랐는데 음. 만약에 저 글꼴을 다 바꾸고 싶다 이러면 한 방에 글꼴을 바꾸고 싶다? 네. 이게 개별적으로 분리가 됐잖아. 네. 그게 안 돼. 그면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이 클릭을 하면 하나 클릭했을 때 속성이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럼 여기서의 글자에 대한 속성이 나오지.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잡잖아? 네. 안 나오잖아. 네. 다못 고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음. 그러면 글꼴 하나 클립 하나를 바, 안에서 바꾸고 음. 붙여넣기로 다 붙여넣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글꼴을 다 바꾸겠다. 네. 그러면 일일이 바꿔야지. 일일이 바꿔야 음. 돼. 더블 클릭해서 뭐 글꼴 어. 바꿀 거야. 그러면 네. 진짜 진짜 이렇게 일일이 다 바꿔야 아. 돼. 음. 음, 처음에 잘해보 돼. 음. 그러니까 요거는 잘 봐. 여기 텍스트라고 돼 있잖아, 그지 네. 그럼 뭔가 복사해서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네. 그, 그러면 그게 어디 있을까? 효과 컨트롤에 가겠지. 네. 그럼 여기 보면 효과 컨트롤에 갔다. 잠깐만, 잘못 건드렸어. 효과 컨트롤을 간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요 속성이 여기 있거든? 네. 그럼 여기 보면, 소스 텍스트라고 있잖아. 네. 요 놈이지. 네. 여기에 보면, 이기 여기 글자 있잖아. 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다 포함되어 있잖아, 이만큼이. 음. 근데, 뭐, 바뀌는 상황이 만약 이 상황이다? 네. 그러면 카피해서 붙이면 되는데, 네. 카피해서 붙이는 것들은 요 속성이 아니고 요거거든? 네. 복사해볼게. 컨트롤 C 했다. 네. 여기 갔다. 아! 클릭했다. 네. 컨트롤 V. 이렇게 돼버려 음... 글자가 붙어버리지. 자또 어... 해볼게. 여기 찍었지? 네. 여기서 글자가 소스 컨트롤 여기 있잖아. 네. 찍었어. 아까 전에. 잠깐만. 어. 음. 요 놈이지? 네.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왔어. 네. 컨트롤 V. <웃음> 글자가, 글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네. 속성이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글자의 글꼴도 속성이란 말이야. 그게 네. 복사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음... 한 번에 처 음... 선부터 다 해야지.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최초에만 잘 만들어 놓으면 손댈 게 별로 없어. 음... 그럼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자막을 빠르게 넣는 방법 해결됐나? 네. 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음. 이제부터 음. 앞으로 뭔가 만들 때 자막을 좀 많이 음. 넣어주길 바란다. 아, 그렇지. 지금, 지금 자막이 너무 작게 들어가고 있어. 아, 어.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우리 하나하나씩 끊어서 갈게요. 하나 끝났습니다. 안녕!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